고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앞전에 41편에 플로리다 백업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음, 그거와 유사한 시스템인데 한 번씩 난공이 떴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단에서 출발을 해서 장, 단, 단, 장, 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자요 시스템의 명칭은 그림으로 봐서는 N 시스템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N 시스템. 자 어떻게 되냐면 단 쿠션에서 출발을 해서 장 쿠션, 단 쿠션, 단 쿠션, 장 쿠션으로 그리고 길게는 또단 쿠션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는 시스템입니다. 요쪽에 있는 공은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래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자, 여기 첫 번째 포인트 에서반 포인트 더 올라가서 여기가 1이 됩니다. 1,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약간 위에 여기가 2가 되고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약간 밑에 여기가 3이 되고, 자, 중앙이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숫자가 있겠죠. 자, 여기도 1, 2, 3, 4.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다 도착 포인트입니다. 출발과, 아, 출발에서 어디를 맞추면 그대로 제가 친 포인트의 숫자 그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도.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약간 밑에 여기가 1입니다. 1, 그 밑에가 2, 그 밑에가 3, 그 밑에가 여기가 4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출발, 원쿠션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기가 음 팁으로 할게요. 팁으로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0이 됩니다. 여기가 팁 수고요. 그리고 맞출 때는 프레임 포인트가 아닌 여기 레일 포인트에 맞추셔야 됩니다. 요 시스템은 레일 포인트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저기를 향해서 팁을, 저 팁을 주고 치면 그대로 요 포인트 숫자에.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눠서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여기가 도착이 대략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출발하면 2가 되죠. 2에서 투팁의 레일 포인트로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뭐, 1.5레일 아니면 2레일 정도 스피드가 되겠죠. 당점은, 자, 무회전은 상단 무회전이고요. 원팁은 왼쪽으로 칠 테니까 11시 당점. 투팁은 1 아, 10시 반 정도 당점입니다. 자, 쓰리팁은 안 쉬는 게 낫겠죠. 자, 일단 시타 해볼게요. 투팁을 주시고, 자, 이에서 출발 하죠. 2에서투팁 레일 포인트를 보시고 1.5 레일 내지 2레일의 스피드. 이들발로 자, 치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간 경우고요. 자, 일단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1 출발에 1 도착이네요. 요렇게 어, 해서 어, 저렇게 포쿠션으로 들어가는 이죠자 회전은 자 2팁 구간에 레일 포인트를 맞춰서 들어가 볼게요. 스피드는 2.5 레일 정도. 2 레일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2팁 중구간을 회전을 태우시면 안 되고요. 팍 태우면 안 되고 그냥 어, 관통샷 느낌으로 쭉 찔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스피드는 2.5일 정도의 스피드. 자, 팁 수는 3팁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자, 2팁이나 1팁 반을 주셔야 됩니다. 10시 반 당점. 믿을 발로. 자, 요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자 비록 어렵지만 한 번씩 써먹을수 있겠죠. 요 앞부분은 쉽게 들어갑니다. 요 앞부분은 제 영상의 41편에 보시면 플로리다 백업 시스템도 있고요. 그 외에 세어치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는 파이브 앤 하프도 가능하고요. 뭐 많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는 배제를 하고 요쪽에 있을 때 포쿠션 내지 파이브 쿠션으로 들어갈 때 어, 앞돌리기 형태의 단단으로 가는 긴 형태 모론 걸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뒤돌리기 형태 그리고 앞돌리기 형태 길게 어떻게 치는지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뒤돌리기 형태의 대회전을 치는데 여기 코너, 장 쿠션, 단 쿠션을 돌지를 않고 단 쿠션, 장 쿠션을 맞고 올라가는 공이죠. 자. 대신에 공이 먼저 맞고 갈 때는 한 팁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반팁 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상단 반팁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충 보니까 코너에 들어가도 득점이 가능하겠네요. 자반 팁을 주시고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요. 2에서 2 5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 발로. 요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좀 어려운 배치죠.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 형태의 길게 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 배치를 세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또1출발이죠 자, 간톤샷 느낌으로 자, 코너를 보시고요. 그이 코너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코너를 보시고 느낌 팁 주시고요. 느낌 팁만 주시고 관통샷 느낌으로 회전은 거시면 안됩니다 쭉 찔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음, 뭐 이런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쪽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자 이쪽이 투팁이지만 공을 맞고 갈 때는 여기가 음, 반팁 느낌팁이나 무회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 여기로 보내면 여기는 무회전 되겠죠 이쪽으로는 어. 스피드를 더 올려주시면 편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음, 시타 하면은 몇개안 나오겠네요. 그래도 몇개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타면으로 가시죠.